죽을 것 같아 다 먹었어요 아아 응. 엄마 아. 보여 엄마 보여 자꾸... 디리는 나중에 언니가 사줄게 응? 어떨까? 성인이씨 그 맛이 어떠세요 솔직히? 이건 약간 조금 매운거 같은데 정말 맛있어요 맛있어요?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네 맛있어요?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어린이들도 한번 요거 맛있어 먹어봐요 엄청 맛있어요 아직도 전에 소고기를 안 먹었는데 이제 소고기 잘 먹어요 그런데 <목소리> 와 저는 오유를 먹고 그러거든요 아 진짜 싸다 응. <웃음> 엄마 이거 사워요? <산> <웃음> 이거 선물로 주셨어요 선물 한 거라고 해주세요 아 샀어요 아 샀어요 샀어요 <웃음> 제가 샀어요 너무 좋아서 샀어요 맞아요 근데 바로 이름은? 뭐라고 써 있어요? 여기 여기 뭐라고 써 있어? 여기 크게 응. 이거 뭐라고 써있지 한번 봐봐 이 장애들 너무 사랑해요 앞으로는 <웃음> <아프로는> 잘 지내요 <웃음> 그렇게 써있어? 빼빼 아니야 아니야 아직도 안 끝났어 안 끝났어? 응. 그만해 응, 아니야 이 다른 영상 해야돼 안돼 왜 안돼 친구들도 먹고 싶어 하잖아. 그거 그럼 줘, 라면. 그냥 나중에 으면 우리 어디 치세 응, 이건 뭔지 알아요? 이거 묻으면 끼울게요. 한번 만져봐요. <웃음> 이렇게. 오, 부들부들하네요. 이렇게 늘리면 더 딱딱한 느낌 아니고 훨씬 더운 느낌이 나요. 양처럼. 아, 네. 초콜릿 같아. 초콜릿 안에 들어있는 것같아 <웃음> 이게 키크는 약이래요 우리 친구들 음, 이게... 키크는 약은 아니고 몸을 튼튼하게 해주는 거야 키크는 약이에요 이게 <웃음> 키크는 약이라고요 <웃음> 어 알겠어요 이게 키크는 약이에요 이건 음, 언니들의 키크는 약이죠 <웃음> 이거 이거 뭐 키크이야 여러가지 종류가 댓글이 많으니까 아마 우리 친구들도 사봐요! 안녕! 이쁘다! <웃음> 근데... 오토파트 문지 알아요? 뭔데요? 한번 보여줄게, TV로! 가봐. <웃음> <웃음> 응, 이걸로 이름 써. 여기? 응. 응. 응. 우리 우리 거라고 표시해야 되잖아. 골고루 잘 자라라 그래 하고 그만돌아좀 기다려야지 우리가 돌봐줘야돼? 응 안녕 일주일에 두번 주는 거야 강하게 끌 거야. 빨리 다다봐 자, 알겠지? 아! 아! 아! Ha, ha, ha.